우리 세계에 온걸 환영해 당신은 여기에 엔더 드래곤을 이겨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좀 예쁜데? <웃음> 아니 그래도 공주님이라며 존중해 아, 줘야지 이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아씨 아, <웃음> 응. 인공지능 오류 인공지능 오류 아 인공지능 뭐 춤같은거는 어떤 장르를 췄는지 라든지 뭐 이런거 좀 알려줄 수 있나? 저 이제 실력파 아이돌이기 때문에 노래만 불렀습니다 어인이 왜 잊혀진 종족인지 아나 자네 물속에서 생활하는데 아감이 없고 폐로호흡해서 그렇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돌 또르디에요 키라키란? 옷 봐봐 프로다 프로 오 연비 옷 오. 이쁜데? 귀엽잖아 <웃음> 연비가 나 귀엽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서 주민이 막 음. 음. 아니야 연비공주 귀여워요 왜 그러세요 짜자 아니 잠깐만 너가 그러지마 연비 공주 너왜옷 그렇게 무슨 한 시대를 풍미한 로미오처럼 입고 어인 주제 공주 편들면서 왜 인간계에서 어떻게 한번 자리 잡아보려고 <웃음> 티 많이 났나?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요즘 아이돌 어떻게 입나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입는구나. 왜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세요, 정말 불쾌하게 아저씨. <웃음> 아니 근데 이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미언은 안 뺐나봐. 이미언? 이미언씨 말고. 아, 모를 임이어.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임 <웃음> 어, <없던> 이어라고 <웃음> 귀 안쪽에 이렇게 끼는 그 마이크 같은 거랑 이렇게 이걸. 까리. 오, 깜짝이야, 얘 얼굴 모이래.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와! Wow. 와! Wow. Wow. 이게 이게 이게 뭡니까 휴먼? <웃음> 빈노키오빈노키오 빈노 <웃음> <웃음> 나는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뭔가 <웃음> 어디선가 본 사람이 되어있네. 근데 왜 망경이 한쪽이 부러졌어? <웃음> 원래 모노클이라는 그 외안망경이 너 진짜 아는 게 없구나. <웃음> 이런 일국의 공주야. 우리 잃어버린 왕국에서 다 눈이 좋아가지고 너같이 안경낀 애가 없었어 뭔 시대에도 안경을낀 사람들이 많았어 <웃음> 오늘부터 여러분 거리 기반 음성 채팅을 적용을 하는데 이거 신기한 게 여기서 말하고 있다가 내가 이벽 뒤로 가잖아? 아너 보이겠다. 주말까지 힘들어. 이게 진짜 네가 공주냐? 진짜 네가 공주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먹먹해져 병만 하나 껴도. 어 역시 광대 오 잠깐 여기서 ]구나. 말하니까 목소리가 울려 어, 어 맞다 울아 여기서 우와. 울리는 거구나 오오오오오들아내 목소리 어떻게 들려 전X아 전X아 전 x 전 x 내 목소리 어떻게 들려, 들려? 아잘 잘 들리네 올라오게 잘 들립니다 그냥. 올라오십시오 야이아 시끄러 죽겠네 그냥 딴 데가야겠다 <웃음> 재밌다 아저씨 생각해보니까 저는 동생을 두고 온것 같아요. 제 동생을 좀 찾아주세요. <웃음> 이건 또 무슨 캐스트야? 어? 아니 어디다 두고 왔는데? 아, 기억이 잘안 나요. 우리 <웃음> 같이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춤을 췄는데 어? 아, 어딨지? 내 동생! <웃음> 빨리 동생을 찾아야겠어. 어인들은 머리를 치면은 기억이 나던데 쳐도 되겠나?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갑자기 정반대. 와 <우와>, 정세가... <웃음> <우와>, 나비야. <웃음> <웃음> 안녕 나비야. <웃음> 정말 잃어버린 왕국 잃어버린 기억, 잃어버린 두뇌, 잃어버린 지식 일단 근데 저 배에 저활 쏘는 애들을 죽여야 되잖아 일단 갔다 오자고 아 여기 뭐야 잘못 온거 같네 날씨가 개니까 왜 길을 못 찾겠지? 어? 어? 우리 내륙에서 찾아볼까? 아그배 버리고 에이 그 배는 너무 좀 어, 박센 거 같아. 네, 그 왕국에서 쓰던 침대랑 여기 침대랑좀 달라 가지고 잠을 잘못 자고 했거든.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늦었어요. 이러고 간다고? 아, 왜 오셨어요? 근데 두 분은 그 바다에 있는 거 포기하고 내륙 쪽으로 한번 여행을 해 볼까 해. 아, 그래요? 어, 어, 어, 어. 그러면 나 빨간 꽃좀 꺾어주면 안 돼? 옛날에 쓰던 침대랑 지금 쓰던 침대랑 좀 달라가지고 아... 남이 잘안와 알았어 어? 알았리 프리... 알겠습니다 프린세스 제가 빨간 꽃을 꺾어오도록 하죠 빨간 꽃을 꺾어오면 내가 버섯 스튜리를 줄게 진짜 퀘스트네? <웃음> 진짜 NPC인가 보다 오잉? 어? 우와! 저거 뭐야! 피스티로... 어, 왜? 우와! 미친! 보스가 나오는 거맞지 어, 북서쪽을 관장하는 신이었지. 북서쪽을 <웃음> 관장하는... 갑자기? 어, 이곳 어딘가에 잃어버린 왕국의 보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 빨간 꽃뭐 있다. 찾... 어, 어,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왕국의 보물. <웃음> 빨간 꽃. 아야 빨간 꽃은 잃어버린 왕국의 보물이 아니야나 너에게 버섯을 줄게. 이거 올라가도 되나? 이거 뭐야, 무슨 돌이야? 해보자. 왠지 잃어버린 왕국의 마법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옆에서 어, 뭐 찾으면 바로 자기가 꿀꺽 하려는 시도가 보이네 어그 뒤에 무슨 건물이 또 있어 와 총알처럼 생겼다 저기 뭐 자는데? 저거 뭐야? 야딱 봐도 퓨마처럼 생기지 않았니? <웃음> 얘들아 퓨마 모르니? 건드리면 뭔가... 안될 것 같은 기분이 어. 된다 그좀 큰.. 어. 큰 고양이로 생각하면 안되는데 야아이들 다리 하나 없어지겠다 어머! 도와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나불 붙일 수 있어 와우 됐다. 그냥 구워버리네 나 피뚝뚝 떨어져 와우 와이 던전이다 어? 어? 점프맵? 아닌가? 어 이거 버 이거 켜봐도 되나? 아 여기 왠지 아 됐다. 그래 저게 돌리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 위에 못 가나? 근데 뭘 어떻게 하면 뭐가 움직이는 거야?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저기 아이템이 있어야 아저씨. 저기, 저기 위에 아이템이, 아이템이 있어. 아 그래? 근데 문제가 생겼네.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네. 요 중심 축으로 와봐. 거기서 점프 점프 계속 하고 있어봐. 나? 어. 어 미안. 뭐야? 어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나왔나? 와. 저 와.. 대박! 왜? 극복의 증표를 얻었어요, 아저씨. 네. 극복의 증표... 원래 우리 하나씩 있는거 아닌가? 두개 다어 두개 아 그걸 많이 모으면 체력이나 그런걸 올릴 수 있네 잘 봐봐, 어. 보게 오케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버텼어야지 다시 하겠네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웃음> 자네 혹시 가끔 재수 없다는 얘기 듣지 않나? <웃음> <웃음> 이게 근데 안열리는데 나는? 어떻게 열었어 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이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이아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가 빨리가 니 아니, 아또 늑대 인간이다! 아우! 어! 나 팬텀한테 붙잡혔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나 팬텀한테 그새 다 도망을 쳤네 <웃음> 어? 살아돌아왔군 <웃음> 괜찮은가? 말걸지만 짜증나니까 <웃음> 왜그러든가? 넌 <웃음> 너 뭐야 너너 너 우리 집사는 아니잖아 아이 좀 비전 좀 피합시다 아저씨 <웃음> 너 뭐야 아저 비행청소년이요 아 비행청소년이야? 어 일단 알겠어 속법소년이에요저아 드럽게 자연스럽게 자고 있네 됐다 <웃음> 공주님 어? 편.. 편안음 되셨습니까? 이 어인 자식 왜 공주님 집에서 나오지? <웃음> 아닙니다 너 공주님 집에서 나오는 거 내가 똑똑히 봤는데 문열었다닫아다 하는 거? 아닙니다 너 그렇게 공주에게 해? 물어보시죠 내가 아침에 네. 보니까 어인이 공주님 집에서 나온 것 같던데 아니야 우리 집에 쟤는 있지 않았어 혹시 알아? 천장에 매달려서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웃음> 그거는 이 기지포 거짓이야 아나어 여깄다 관심이 없는 거 같네 생각보다 가도록 하지 음. 잠깐만 와 지한테 아, 관심 떨어지는 건또 싫어가지고 갈려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또 오라 그러고 어쩌라는 건데 빨리 나오든가 그러면 아니 내가 거기 쪼아 터져 죽겠으니까 나오라고 야 만들고 있는 게 있어 오씨 어, <웃음> 답답해 죽겠어 집이 그냥 버크집으로 <웃음> 아, 옮기시죠? 집을 조금 늘릴까 그래 버집으로 이사를 가시죠? 아 진짜 그래야겠네. 눈옷에 침대를 만들었는데 음. 더 좋은 침대를 만들려면 음. 뭘 해야 되거든 뭐 연계 퀘스트 주는 것 같습니다 <웃음> 아니 나는 지금 필리저 잡아야 되는데 왜 니때문에 네 내가 침대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웃음> 어 뒤에 비스비 왔다 비스비 혹시 밥줘밥줘 <웃음> <밥 줘. 웃음> <밥 줘. 웃음> 에라이 비스비 필리저 본적 있어? 우리 그배 말고? 필리저가 뭐지? 약간 구글링 왜 구글링죽 응 음. 약탈자를 말하는 거구만? 어 그렇지 그렇지 안내부터 좀 부탁해 좀 돌아다녀 보자 본적 있다고 하진 않았네 <웃음> 아, 알았어 아니, 같이 아 그래도 찾을 수 있잖아 그런 능력 있잖아 아니 없잖아. 침대 <웃음> 침대를 만들었는데 안 나와, <웃음> <웃음> <웃음> <안> 나와. <웃음> <웃음> 아핰핰 여기 여기 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여기 <웃음> 침대를 만들었는데 침대가 제대로 안 나와. 아! 공실한거지마 씨! <웃음> 짜증나니까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왜가왜가 아, <웃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뒤에서 야야 어? 어 비, 비스비 여기로 가면 왔던 곳아닌가 왔던 여기. 곳인데 아 왔던 곳인가? 왔던 곳이긴 한데 그러면... 좀더깊숙히 가봐도 되지 아, 아. 이집 뭐야 와! 미친! 어, 공유가 안 되는 모양이구만 다른 사람들도 데려오겠네 아, 지금 식량 많은 거 너무 좋은데? 이거 공주도 왔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너무 아까운데? 내 이득과 상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줄수 없다 <웃음> 마을인가? 어? 어 마을이다 어? 여자다! 여기는 가방을... 줌 <웃음> <좀> 내달려간... <웃음> 저 미친... 저 인공지능 맞아? <웃음> 아니 내 이름은 비스비. 어공격하네한 가지 없는. 떨려대. <웃음> <때렸네>. 내가 봤네날 <웃음> 보자마자 뺨을 때렸다. <웃음> 그러니까 맨 처음 초면부터 누가 고백하래? <웃음> 비스비 고백한 적 없다. 어어어 어, 어, 어. 뭐야 얘 누구야? 아아 어, 어, 어, 뭐야? 뒤에 조심해 뒤에 조심하게 오이 씨. 오우. 와우.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어어. 어. 말도 짧은게 어디 <웃음> 지금 저기 무슨 빛이 있어 저거 뭐야? 어, 어 저거 근데... 빛이 아니라 눈빛이다 그러네 아 눈빛이네 야 저거는 저런 눈빛은 피하라고 배웠는데 정상인 눈빛이 아니야 저건 내가 봤을때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우리 아까 발견한건데 난 처음본다 거의 이미 다 털었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나보구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있지 않는 어튼입니다 이봐요 어이야나씨 잠깐 멈춰보세요 무슨일인가? 어? 이거 남의 가방 열어지네? <웃음> 이거 가방 메지 말고 인벤토리에 넣어서 우클릭하면 된다 이뻐보이려고 메고 있었는데 뒤에서 지퍼를 열다니 <웃음> <웃음> 얘네 약해 얘네 약해 와우 어 내가, 내가 더 약해 야너활잘 쏜다? 그럼요! 제가 그.. 아육대 출신이에요 <웃음> 아아아나 뭔지 알아 그거 아 아세요? 어그 유명하던데? 어. 아 그럼요 그럼요 연비공주! 공주님 연비공주 죽었나? 공주. 가출한 아, 것 같습니다 땅속에 들어있다 연비공주 어? <웃음> 방금 들었어? 또 혼잣말 하고 있었던 거? <웃음> 왜? 웅성웅성 하면서. 근데 연비야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올라가? 응? 얘들아 구해줘 갇혔어. <웃음> 아, 곡주의 함정이었네 이거. 얘들아 구해줘. <웃음> 내려오지 마. 여기 함정이야. 내려오지 마. <웃음> 내려오지 마. 여기. 어, 연비 <웃음> 어딨어? 비켜 봐. 아니, 그건 왜 때? 어. 어?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 야! <웃음> 야! 여기를 왜파이자식아 아, 매고픔매고픔 2D 고기 먹는 포즈 굉장히 멋있게 먹네? 아, 그래요? 그게 아, 이돌그그 아, 이돌 포즈인가? 요 아, 아, 아 나는 미안한데, 좀 갔다 올게. 저기, 원래 우리 태어났던 곳, 만났던 곳으로 갔다 와야 되겠어. 나는 이쯤 되면은 좀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달라진 게뭐 있나? 나 지금 장비, 어, 이거 뭐야? 어, 해골 청새치, 어, 뭐야? 어어어 청새치다. 아, 아니. 아 뭐야? 동족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 어. 오이씨, 아니, 아니, 어, 게아나셨지아말로하십니 어이, 아니, 아니, 아니, 이니어어어어아어 아니, 아버지랑아둑아시던 분인 것 같은데 니아신 <웃음> 분이겠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 어 있다. 상자다. 죽어다. 다. 어? 이거 숫자 오른다. 이거 나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오우. 이거 뭐야 TNT? 부시돌부시 있고 어? 이거 철도끼 뭐야 이거? 근데 이러면은 어떻게 할게 모자르잖아 <웃음> 이런 배를 또 하나 찾아야되나? 운선 너머에 아 어, 어! 앞에 안보이는거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계십니까? 어, 아무도 없어 어? 방패치기? 엥? 이거 뭐야? 웅크린 상태로 사용하여 위치 지정? 워프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호박파이? 와 뭐야? 이거 배고픔 팔 채워주는 게 있는데 호박파이가? 대박 어? 힐리저 소리다! 밖에! 오케이. 소리 난다. 나이스. 넌 어, 어 깜짝이야. 위에 위에 위에 왔네. 아, 야야 너무 세. 와! 도망쳐. 으 쉣. 일단 피 채워. 내려가서 피 채우고 올게. 내가 계속 뒤에서 때리겠는데. 아, 이거 빨리 가야 돼. 이거 빨리 가야 돼. 아야. 뭐야, 어딜 려? 빨리 어디서. 가야 돼. 우리 안돼 우리 아이템! 내려 내려 내려! 우리 아이템! 우리 아이템! 아씨아 i a h I did 밑에 껴네 내가. c 어, 괜찮아 괜찮아. 아 did 시원한데 거기서 활로 쏘면 죽일, 죽일 수 있을 것 같네 어 좋아좋아 좋아. 일단 죽일게 내가 좋았어 금도끼? 금도끼 밖에 안나와? 이건 뭐지? 엔더 진주가 나오네? 여러개가 그 다음에 <웃음> 아이템 회수하고 밖에 필리저 소리 났는데 저기있다 나이스. 드디어 찾았어. 아홉 마리. 근데 닷지를 아직도 내가 몰라. 이 키가 겹쳐서 그런가? 내가 잡을게. 오케이! 캐스트 컴플리트 떴다. 오호, 근데 진짜 마인크래프트 완전 진짜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아. 개 재밌네. 이거 말안 걸어줘? 왜 너가 준거 아니었어? 퀘스트 이 사람 맞을 텐데 이게 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어, 어, 뭐야? 이거 아... 어... 당신은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어... 맞아? 아 이거, 이거 우리 다른 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호감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에메랄드 쥐어드릴까요? 땡큐, 제케빈? 어? 이거 15 찬다! 뭐야 이거? 이거 뭔데? 미, 미연씨였나? <웃음> 아니 잠깐만 내가 미연씨는 자신 있네 아니 땡큐, 제케빈 뭔데? 동네 사람도? 어... 예. 아이돌 혹시 그거 있나? 에메랄드 어쩐지요? 3개 정도 있나? 에메랄드 3개요? 응 네. 미쓸 리가 없잖아요 <웃음> 어어그래 어, 비쓰비! 거기서 뭐하나? 내가 목을 침략 키우고 있는데? <웃음> 저기 혹시 에메랄드 있는가? 에메랄드 세 개만 주면 나 아니, 하나만 없는 걸 달라 해야지 없는 걸 달라 하면 어떻게 주나? 아 없어? <웃음> 공주가 있으려나? 아니 저기 세 개만 줘봐 나세 개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주게 다이아 하나 다이아가 아, 없대 다이아 캐서 줄게 내가 나중에 좀 줘봐 나도 죽겠는데 나와서 줘봐 3개. 나와서 나와서 알았어 알았어 죽게 줄게, 줄게. 호박파 이거 여덟 칸씩 차 오케이 일단 성금 받았고 음야 응.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하나만 더. 이제 진짜 없는데? 아 이제 딱 하나인데. 공주님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피크닉 파고. 아, 아니. <웃음> 공주님 어디십니까? 그랬는데 소풍 나갔네. 와, 뭐야? 진짜 피크닉 갔다 왔네? 어, 이거 곰가죽고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 어, 대박. 혹시 에메랄드? 근데 에메랄드 있습니까? 에메랄드, 있습니까? 에메랄드 하나 없지? 하나. 나 에메랄드 있는데? 하나만 어? 줘봐, 하나만 딱 하, 하나씩만 주십쇼 응, 하나씩만 딱두 개밖에 없어 그럼 어, 그에 상하는 뭔가를 줘봐 아니 내가 곰 가죽 주지 않았습니까? 아, 여기 호박파이 호박파이 세개 이거 배고픔 여덟 칸 채워줌 아, 이런 걸로 안 되는데 야. 나중에 갚아라 음. 에메랄드는 왜 어디야 는데이한테줄수 있어 뭐, 뭐, 뭐. 야, 그래도 말이 안걸어져 아니 마을 상자 털었냐고? 뭐좀 건들긴 한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웃음> 아, 모르겠다. 자러 가자. 왔어?